예 안녕하십니까 심동구 자유애국 tv를 사랑해 주시는 편지니자 심동보 제독의 실전 이야기 또들어왔습니다심동구 제독 제목 나셨네 제독이 큰일 났습니다 <웃음> 지금 뭐 우리나라도 세수가 부족해 가지고 예. 그 동물 보유세를 건데 개 고양이 보유세를 건는답니다 아예 음. 아 <웃음> 예. 그러니까 개 고양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고 동장이 매주 집에 찾아가 가지고 확인하고 새끼 낳았는지안낳았는지 확인하고 아 그렇습니까? 아니 그래야지 세금을 걷을 거아닙니까어 저희 집에는 네. 사실 그뭐 애완동물 이런 뭐 으니까 예. 네. 네. 아 진짜 그런 거 심각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사회주의 뭐 이렇게 뭐 유기견 뭐 이런 게더 생길 수도 있겠네. 막 갖다 버리게 세금 그래. 안 내려고 막 어, 세금 버리는. 안 내려고 그러시는 아, 유기견이나 예. 이런 게좀 문제가 많잖아요. 예 저희 저희 주변에서 예그 고양이 있잖아요. 예그집 나온 고양인가요? 예, 예 주인 없는 고양이야. 예, 예. 고양이가 다섯 마리를 왔다 갔다 해요. 예. 그, 우리, 저, 대학 4학년, 이번에 졸업하는데, 예예. 그 딸이, 예. 그런 거 보면 또, 다 그거 챙겨 애가 챙겨. 그래 나가서 막뭐 고양이 찾아가지고, 예. 그, 뭐, 그, 고양이 좋아하는 그 사료가 있어요. 응? 예. 또 우리 그 딸이, 예예. 그런 걸좀 상당히 그, 조회가 있어, 있어요. 아. 그래가지고 그걸 고양이 막뭐 챙겨주고 하는 걸몇번 봤거든요. 봤는데, 예. 지금 주변에 그냥, 응. 그 버린, 고양이 버린, 그, 개가 많아요. 그, 그러니까 이제 세금, 근데, 세 세금... 가지 더 세금... 하면 더 이제, 그런 현상이 응. 늘어나겠네요. 그러니까는, 그, 지금 총선 끝나고, 이제 세금을, 세금이 뭐, 그냥 막 퍼주게 하다 보니까, 세금이 모자라가지고, 뭐, 개, 고양이 보여수도 그렇고, 세금 왕창 올린대요. 왕창 올리고, 그리고 저기, 뭡니까, 저, 아파트 뭐, 뭐, 이렇게, 뭐, 매매하면은, 뭐, 이렇게 팔고 하면은, 응. 뭐, 돈, 돈, 어디 있을 거냐, 이런 식으로 또, 뭐, 물어보고. 그 그러니까, 그거 네, 다 증빙해야 네. 되고. 사도, 뭐, 저, 저, 네. 재혼 다 조사하고. 그러니까 이게, 정정... 이게 뭐, 사회주의 국가지, 이게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웃기는 그러니까 그, 그, 나라 근데 지금 이게 우리, 우리나라의 미래를 고도, 고스란히 볼수 있는 게 지금 볼리비아거든요. 그러니까? 볼리비아, 뭐, 그 다음에. 예, 베네주엘라. 베네주엘라, 뭐, 앞에 예. 뭐또 그리스, 음. 뭐. 제가 음. 많이 나왔잖아 근데 볼리비아 대통령이 우리 저 문재인 대통령과 똑같아가 하는지 보니까. <웃음> 오늘, 오늘 어디, 어디 모일간지에, 그, 그 일명 가득 나왔어요, 보니까. 조일리본데 예. 볼리비아 대통령 망명해가지고, 자기가 저, 그, 저, 저, 텐트에 또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게, 예, 예, 예. 이게 지금, 이게 대통령을 음. 세 번이나 해먹고, 예. 네 번째 하, 하려고, 예. 그래도 부정선가 하다가 발각이 돼가지고, 예. 그래, 멕시코로 작년 11월 달에 망명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망명하기 직전에 찍은 사진이 천막 밑에 예. 이렇게, 예. 야 지금 뭐 이렇게... 이게 천 쪼가리랑 걸치고 있네1 3년 편가르기식 포퓰리즘 음. 정책을 펼치며 부정부패를 <웃음> 일삼은 에보 모랄레스 전 볼리비아 대통령은 작년 대선 조작 혐의로 결국 하야 했다 그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청와대가 이 총동원돼 가지고 경찰을 동원해 가지고 지금 부정 선거를 했다 울산시장 지금 그게 지금 다 드러난 거고 그거 수, 검찰이 수사하려고 하니까는 수, 검사, 수사하는 검찰을 지금 다 조직을 와 완시켜버린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드루킹 네이버 여론조작 해가지고 그 지금 3년 실형 나왔고요. 드루킹 3년 실 예. 그거 지금 음, 그, 그, 그, 실제 지시하 그, 그로, 5억을 받는, 예. 예. 어, 김경수 경남 도지사는 지금 2심 재판이, 진행이 제대로 안 됐고, 예, 예, 예. 그, 그 실제 그 죽음 드루킹은, 예. 3년 재판이 대법원까지 확정이 됐는데 예, 예. 중간에서 그 위에 그, 그 또더 있겠죠. 예, 예. 중간에서 그, 그 도루킹한데 지시한 당사자는 아직 유심재판도 아직 안 나왔다고. 그러니까 보다. 지금 문재인 정권을 보면은 부정선거로 여론조작, 부정선거로 대통령 됐고, 대통령 돼가지고 또 자기 친구를 어, 뭐야, 대통령을 아 저기 저 시, 울산시장을 시키기 위해 경찰에 하명수사하고 그, 기사관들, 그, 뭐, 청와대가 총동원 돼가지고, 한 명을 지금 지원해준 거 아닙니까? 지금? 공약, 예, 지금. 그, 공약까지 네, 다봐주고 네. 그, 저, 저, 저 어? 그 경쟁자는 <웃음> 매수해가지고 뭐, 예. 저, 저, 어? 공직 제안하고, 이런 거 다. 근데, 보고요. 볼리비아를 보니까 요직마다 지지층, 자기 지지하는 사람 안 치고, <웃음> 야, 이, 뭐, 저기, 뭐야, 이표안 되는, 표안 되는 백인 중산층은 완전 적 취급하고, 그게, 이게 뭐, 정실주의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와 똑같은 거 아닙니까? 펭가래기식펭가래기식 예. 포퓰리즘. 예. 크로니즘이라고 그러더요 크로니즘. 그러니까, 집회는 아임안 아이, 예. 해주는 거예요. 지 예. 집회만 챙기는 거야. 예예. 이게 다그 진행객이잖아. 예. 전부 문파들, 어? 예, 예. 주사파 애들 전부 운동근 위주로. 그죠, 그죠. 예. 청와대, 어, 당, 정부 요직에 다 앉히고 말이야. 음. 적기를 해먹고. 예. 어? 해가지고, 그게 막덜 통증 나고, 막, 그냥, 8인치 행위가 다 들어도 돼. 조국 같은 게 대표적인 케이스 아니야. 예, 예. 조 조금이... 그래도 뻗치잖아. 예, 부재라고. 예. 자기 부인이 지금 감옥에서 아... 살해를 하, 하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예, 예. 본인도 기소가 됐는데도. 음, 참. 차... 그니까 또, 반미정 또, 그걸 엄청 챙겨. 대통령이 예, 예. 그, 막, 조국만 생각하면은. 어 그냥, 그냥 예. 기자의 공식 기자회견상에서까지 예. 챙기잖아요 저기 그거 어. 예그 여기는 마음 빚이 있다고 반미 정서 자극하며 미 반미 정서 인명 거부하고 응. 이또 여기는 카톨릭하고대립했네는데 그러니까 응.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 박멸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그 총선 끝나고 나면 저기 기독교 이 교회, 어, 어, 교회 권력을 재편하겠다. 언론 권력을 재편하겠다고, 그렇게 인형 원내대표가 이야기했는데, 이거 완전히 볼리비아하고 똑같습니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또 마약 이야기도 나와요. 예, 마약, 그, 저, 이게, 저, 모랄레스 대통령이. 예, 예. 마약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예? 예, 예. 예.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마약 밀매. 예, 예. 그 돈이 엄청, 그, 남잖아요. 예, 예, 예. 그걸 또 지, 그걸 착공한 거야. 아. 비자금으로. 네. 그런 것도 네. 오고 아주, 그러니까, 우리 지금, 문재인 정권이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예. 북한 마약이 저 작년에 우리 응. 방송 몇번 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풀려요. 버닝선, 버닝선 예. 버닝선, 예. 북한 마약이 그 정제도가 높기 때문에, 예. 또 고급 마약으로 선호도가 높대요. 예,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당연히 강남이 쪽으로 돈이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그죠, 그죠, 예. 예. 용업소에 북한산 마약을 찾는 사람이 있다, 이거야. 예,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들어갔느냐. 예, 예. 정부 비호가 없이는 되겠느냐. 이런 의혹을 많이 갖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죠뭐 버닝썬도 그때 뭐다다 다 덮어버렸어요. 그또 음. 호남 출신 경찰청장 뭐짝기 전라도 출신 경찰청장 뭐 이런 사람들 다 동원해가지고 그, 그것도 덮어버리고 그 버닝썬의 그 윤총경도 무죄났는데 검찰이 재수사해가지고 다 이게 잡아놓는거 아닙니까? 야, 그런 게뭐 어. 마약 문제까지 그다음에 이게 체제인금도볼저저불가리에요 음. 볼리비아. 볼리비아, 볼리비아 네. 이게 저이 이, 이, 이, 사람 저, 대통령 할 때, 모랄리스 대통령 재임 중에, 다섯 배 올려, 다섯 배. 다섯 배. 우리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뭐, 저, 저, 반, 반도 안, 아, 하기 전에, 예. 한두배올랐잖아요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오르고, 예예. 뭐, 주 52시간째 가지고또 일하고 싶은데 자르고, 실질적으로 임금 소득이 더 내려간 거야. 예예. 최저임금 올린 것같은 실제 근로자들, 실제 임금 수준이요. 더 내려갔죠. 예. 저5 2이상을 묶어버리니까, 더연장가하고 특... 뭐, 해도 돈을 벌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없어. 법을 못하게 예. 법으 못하니까, 걸건철받다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인컴이 줄어들었단 다 말이야. 예. 이게 진짜 웃기는 정부야. 소득, 소득이, 소득이 줄어들었지. 예. 그러니까, 저, 그, 저, 계속 정부 지, 재정은 악화되고 있는데, 부채를 내서라도 막커주잖아 어? 저 시골에 노인들부터 해가지고 청년 뭐 그냥 막 수당을 막, 시, 어? 그, 요즘, 뭐, 어르신들이 엄청 좋아한답니다. 돈을 그냥. 공짜로 아, 그럼 돈을 막 주니까. 예, 공짜로 뭐, 받으니까, 예. 뭐 왜안 일이고 싶어가지고, 뭐, 시골 가면 그런데요. 아이고, 야, 야, 이게 왜안 일이고, 이거, 문제인 음. 그, 대통령 되니까 좋다, 돈만. 이런다는 거예요, 그, <웃음> 사실, <웃음> 사실. 아이고, 아버지, 그게 아닙니다. 이거, 저, 그, 저, 저, 뭐, 공짜. 국고에서 그, 나라 빚내가지고, 국민 세금으로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드리는 거야. 네. 아버지, 어머왜 그걸 받느냐고, 그거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니야, 저, 뭐, 그래서, 어떤 사람을 시켜줬나,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그게 포퓰리포퓰리 표를 돈 주고 매수하는 거지, 매수. 그렇죠, 공짜로, 공짜로. 네, 공짜 심리에 의존해가지고, 네. 매수하는 거예요. 네. 옛날에, 저, 할 때는 뭐, 고무신 진짜 줘가지고, 네. 표 매수하고 그랬잖아요. 날 네. 우리가 한참, 저, 응. 힘들게 살 때. 네. 지금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문메국에. <웃음>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옛날에 3.15 부정선거 이기봉 부통령을 부정선거 시키려고 저기 자유당에서 <웃음> 했다가 그 당사자들 전부 사형당했습니다. 사형당하고 이승만 대통령을 하여를 했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은 아니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데 대통령도 그냥 뻔뻔하게 그냥 그대로 있고 지금 뭐 사형도 안 당하고 뭐 아예 수사는 검찰을 없애보려고 하고 있고 참 이거 이 나라가 이대로 가면 은그러니 문재인 대통령이 볼리비아 대통령이 말이에요. 결국은 부정선거로 이제 이게 국제사회의 감시를 받아가지고 예예. 이제 망명을 했거든요. 예예. 비참하게. 예. 멕시코로 계속 받아들여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이거보다 더 심하잖아요. 정 예. 대통령 드루킹, 대통령 본인 대통령 선거 때 이미 예. 여론조작 혐의로 예. 거기에 저 예. 댓글 조작한 그, 그 드루킹이 지금 3년 실행을 선고받고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그, 거기 중간에 신부를한 드루킹 그 저, 저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예. 자기가 직접 브리핑 받고 시험받고 자기가 다 정해놓았잖아요. 예. 어? 이런 데다가 위에 저 대통령 의심을 하는데 예. 거기다 대통령 선거에 부정이 있고 예. 그다음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지방선거에 예. 자기 30년 제일 친한 친구 당선시키려고 예. 조직적으로 해간 게 13명이 지금 다 취소가 되어버렸잖아. 요 거기에 예. 그 누구 있나? 대통령 병으은다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음. 이런, 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부정 선거까지 넣으면은, 망명을 네. 안 하고, 어떻게, 목숨을 부차할 수 있을까? 나는 지금 확이 됩니다. 그래서, 망명을 네. 하들어 네. 가나, 하죠? 일본과, 일본은 절대 안 받아들일 것이고. 감비아 있잖아요. 감비아감비아하고 간비야. <웃음> 동맹을 맺은 거 아닙니까? 한감비아 동맹. <웃음> 난감비아가 어디 있는 나라인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웃음> 어디 있는지 아시면 댓글을 좀 달아주십시오. 중국 같은 데서 받아들인가 중국에 워낙 잘... 우한 폐렴 때문에 다 죽으세요. 북한에서 게... 받아들죠 북한에서. <웃음> 김종인한테 <김정은 웃음> 열심히 잘했으니까. 아니, 쌀면 소대가리라고 욕먹는데 가면 <웃음> <카메라> 아우디 탄관 <웃음> <탕관> 가겠죠. <웃음>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그러니까 <웃음> 자, 이거 참 정신 차려야 될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궁금해, 이게 저, 여러분 지금 막뭐 퍼준다고 받으면요. 그거 여러분 자식들이 다 돈으로 그, 네, 매워 내야 됩니다. 그 자식들 미래를 빨아가지고 그거 빨아먹으면은 그게 진짜 부모 세대가 기생충이 돼버리는 겁니다. 조심하세요. 네. 민주주의하고 문주주의라는 말이 나오고요. 예, 예. 하나 좋은데 네? 응. 또뭐슨뭐저 뭐저 김대중이 조선일보 주필하고 지금 공문이라는 분은 뭐, 뭐. 문정근의 예의염치가 없다. 예. 어? 이렇게 이제 뭐 옛날 고사 인용해가지고 예, 예. 예의염치가 없으면 정권은 반드시 망하더라. 예, 예.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그런데 한번 오는 게 안 좋은 이야기 밖에 있고 없고요. 그 다음에 예. 집권, 더불어 민주당하고 정부에서 계속 악취를 또 하는 게안밀리인밀이 교수 거 있잖아요. 예, 예. 고 칼럼 하나 가지고 뭐. 칼럼 고세버리면. 민주당 찍지 말자. 그 하나 가지고 시비를 걸 고발, 당대표를고발 했다가, 예. 여론이 안좋으니 갖다 고, 고발을 취하를 하고 말이죠. 정세균, 어? 예. 국무총리는 어디 민심 시찰 나갔는데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그냥 민심을 팍팍팍, 질안 하나, 어, 추미애, 지금,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인지, 무부부 장관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이런 식으로, 편중된, 예. 예. 어? 예. 그리고 자기가 뭔데, 검사장 회의를, 검찰총장도, 또, 또, 입회하는 상태에서 자기가 예. 소집을 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예. 완전히 너무 은다하는 거야, 지금. 예, 예. 민심하고 동떨어진. 예.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 정권이 예. 마지막 파락처럼, 응? 악재만 계속 쏟아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불리하고 이게, 이안 좋으면요. 조 예. 초, 조감에서 예. 뭔가 좋은 수를 낸다는 게 지금 악, 수를 두거든.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흔한 말로 죽을 때가 되면은 귀신이, 귀신이 씌여가지고 죽는다고, <음> 그거 하면 죽는다고 이야기해줘도 뭐, 못알아들는못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는데. 예.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지경이, 런것 같습니다. 예. 예. 자, 오늘 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까 근데 남... 공짜가 예. 공짜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국민들이 예, 예. 공짜하고 예, 거지 근성 예. 이런 거 가지면 나라 망합니다. 예. 나라 미래가 없습니다. 나라도 망하고 예. 나라 미래도 없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터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